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 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벌써 <웃음>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이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 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요. 오늘 할 내용은요. 다리찢기이 4주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오늘의 주제는요. 고관절 가동 범위를 넓혀라. 예요. 제가 그냥 오늘은 음, 여기 화이트보드에 써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하면 보이겠죠? 네 자, 오늘 5월 30일 목, 어, 목요일 어목 맞죠? 네 목요일 아침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쏙쏙 들어오고 계시네요. 자다리찢기 4주에서 첫 번째 어, 어, 오늘 주제는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라 해서요. widen your hip joint ROM. ROM 하면은요. 관절의 가동 범위라는 뜻이고요. range of motion의 약자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관절의 공간, 앞, 옆, 뒤 그리고 햄스트링 강화하는 것까지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네. 제가 조금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늦었거든요. 어, 지금 색깔이 잠깐만요. 제가 조명을 잠깐만 움직여볼게요. 네, SHC님, 음, 방글리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고관절은 이 골반과 대퇴골, 그리고 이 네, 사이에 관절이죠. 근데 골반에도 사실은 뼈가 이 바닥면에 좌골도 있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옆으로 넓적한 장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앞쪽에는 치골도 있죠. 네, 그래서 이 안쪽에 이렇게 오목하게 생겨서 네, 그 부분에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다리뼈이죠. 대퇴골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서 그 안에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뼈 모형 한건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골반뼈잖아요. 그러면 고관절은요 여기 다리뼈하고 골반뼈하고 요 사이에 여기가 고관절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다리를 앞으로 두면 이렇게 또 옆으로 뒤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서 회전이 되는 관절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이 대퇴골두라고 하거든요 이 동그란 부분이 이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 여러 방향으로 다 움직일 수 있게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의 그 고관절의 네, 범위를 넓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기다리셨어요? <웃음> 눈 빠지신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금 늦어서 죄송해요. 자, 이제 고관절의 가동범위 앞쪽으로 먼저 제가 했죠. 자, 그냥 서서 해볼게요. 여러분들 서서 어디서든지 하실 수 있죠. 자,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하나, 둘, 또 셋, 네, 계속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앞으로는 늘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면서 하시죠. 근데 다리의 각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세요. 일단, 이내 골반 높이까지 발을 들수 있는지 보세요. 한 발씩요. 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네. 이 골반 높이까지 발을 들어 올려서 고관절이 일단 깊이 굽혀져야지 앞으로 숙이는 박제 자세를 할수 있거든요. 여기 안 굽혀지는 분들 사실 되게 많아요. 이게 멀어져 있는 분들은. 골반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서 앞으로 골반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다리 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골반이 안 넘어오기 때문에 각도 자체가 나오질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옆이죠? 자, 옆으로 가볼게요. 둘, 셋, 넷. 자, 이렇게 옆으로 내 발이 엉덩이 높이까지 가는지 보세요. 이것도 어, 특히 이 골반의 이 바깥쪽에 중둔근이라고 하는 옆으로 움직일 때 우리가 골반이 좌우로 흔들거리지 않게 밸런스를 잡아주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약해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옆으로 갈 때마다 몸이 이렇게 상체가 이렇게 휘청 또 상체가 휘청 이렇게 움직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 몸이 흔들리지 않는지 보세요 고관절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가 어디까지 나오는지요 자, 또 뒤로도 가볼게요 자, 다리 뒤로 뻗어보세요 뒤로 그니까, 이 발로 이렇게, 이렇게 차는 게 아니고요. 이 엉덩 관절 자체에 허벅지 뒤를 쭉 뒤를 이렇게 뻗어주세요. 뒤로 쭉 뻗어주세요.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너무 중심이 안 잡히는 분은 이렇게 손한손 손 벽에 짚으시고 해주시면 훨씬 더 하기가 쉽죠.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네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어느 쪽이 제일 쉬워요? 앞, 옆, 뒤 중에서? 보통은 앞이 더 쉽죠? 네. 뒤가 어느 정도나 움직이는지 보세요 앞이 가는 만큼 뒤는 어느 만큼이나 가는지 보세요 지금 발을 이렇게 뒤로 발끝을 뻗었을 때와 또 뒤꿈치를 밀어낼 때 약간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햄스트링 강화 라고 한 가지 더 넣어 놨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어, 이렇게 뒤로 여러분들이 다리 찢기를 할때 음. 그러니까 앞뒤로 할때 그리고 좌우로 할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이 안쪽 근육하고 뒤쪽이 놔주지를 않아요 골반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아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특히 이 안쪽의 내전근 같은 경우에는 좀 음, 이제 다른 동작을 하게 되고요.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햄스트링을 먼저. 근데 여기는 스트레칭이 아니고요. 오늘은 강화를 할 거예요. 뒤로 여러분들이 발차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내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보내보세요. 뒤꿈치하고 엉덩이가 안 만나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해서 이 뒤쪽 허벅지 근육이 최대한 수축되면 무릎이 완전히 굽혀지게 되죠 네 무릎을 펴려고 하는데 안 펴지는 분들은 사실은 더 깊이 굽히셔서 굽히는 근육이 강화가 돼야 돼요 네 펴지지 않는다는 거는요 펼수 있을 만큼 근육이 이 펴는 근육과 굽히는 근육에서 이 힘의 밸런스가 안 맞고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냥 안 되는 부분은 무조건 스트레칭해서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거기 스트레칭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더 하시게 되면 근육이 찢어지면서 오히려 상해를 입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늘어나지 않는 근육은 강화를 시켜주세요. 네, 스트레칭이 무조건 답이 아니에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러분들 중에서 전골 자세 안 돼서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무릎이 안 펴진다. 엉덩이가 뒤로 넘어진다 이런 분들 일단 햄스트링 먼저 강화를 해주세요. 네, 앉아 계시다 보면 늘 여기 다 눌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약해요 사실은. 네, 약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더 늘어나지 못하게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을 그냥 무조건 스트레칭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찢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겠죠. 네, 자 여러분들 스트레칭 하면또 읽어볼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자, 그래요. 오늘 제가 늦어서 다들 많이 기다리셨네요. 아, 첫 화면을 그냥 이렇게 얼굴 사진 바로 여기서 이제 이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하게 되면은요. 그 여기 바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장면을 바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렇게 올렸더니 어, 너무 좀 보기가 안 좋으셨나봐요. 막 당장 편집작 구하라고 막 그러셔서 오늘도 그렇게 찍을까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잠깐 썸네일을 만들어야지 하고 그거 작업하다 보니까 사실 미리 작업을 해 놔야 되는데 그죠? 네 그래서 10분도 훨씬 넘게 지났어요 자 오늘 다리찢기 4조 과정 첫 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요 아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라 얼마나 해야 돼요? 네 이거는요 그냥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네. 지금 어때요? 서서 하시기 때문에 이거 유산소 운동의 효과도 있거든요? 가동 범위를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되는 방향보다는 잘안 되는 방향을 더 많이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앞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왼발, 오른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한쪽씩 해주셔도 돼요. 자, 오른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때 복권 사용하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왼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자, 이제 옆으로 가볼게요. 자, 옆으로 하나, 왼발만 계속 해볼까요? 둘, 셋, 네, 지금 골반 흔들리지 않게 여기가 고정이 되어 있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오른발 가볼게요. 왼쪽은 발과 골반 고정하고, 하나, 둘, 셋, 넷. 이때 상체가 이렇게 옆으로 아니면 반대쪽으로 쓰러지지 않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옆으로 사이드 동작도 사실은 잘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자 이제 뒤로 가는 동작해 볼게요. 자한 발씩 뒤로. 하나, 자 둘, 셋, 넷, 다섯. 평상시 그냥 서서 어디서든지 하시면 되요. 여섯. 하시면 되겠죠. 일곱, 여덟. 하다 보면 왼쪽하고 오른쪽이 약간 근력 차이 나는 거 느껴지시거든요. 그런 것도 잘 찾아보시고요. 또 이제 햄스트링 강화는 굽혀서 발 뒤꿈치로 엉덩이 차는 동작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더 해볼게요. 둘, 이거 많이 해주시면 더 좋거든요. 많이 해주실수록 여섯, 이 고관절을 펴는 근육이 더, 지금 음, 굽히는 근육은 햄스트링이죠? 네, 무릎을 굽히는 근육이 햄스트링이 있고요. 이 햄스트링은 위로 올라가면 엉덩이 근육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엉덩이 근육의 힘을 전혀 못 쓰시는 분들은 사실은 햄스트링 근육도 그러니까 뒤쪽 허벅지 근육도 힘이 없다고 볼수 있거든요. 이두 개를 같이 강화를 시켜 놓으시면요. 이 고관절이 이렇게 펴지는 것들 있죠 이렇게 되는 걸 고관절이 펴진다고 하거든요 네.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게 굽혀지는 거죠 굽히고 펴고 네. 이 동작이 펴는 동작이 굉장히 편안하게 돼요 네. 이 다리 찢기는 사실은 굉장히 고관절이 복합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각도에서 한 자세만 계속 연습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다양한 각도에서 움직여 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아, 옆하고 뒤가 많이 약해요. 네네, 많이 해주세요. 어, 지난주에 이 고관절에, 음, 고관절이 약하게 되면 통증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이 고관절을 강화하는데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몸이 다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데도 아주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자, 네, 균형을 유지하면서 해주셔야죠. 네. 지금 정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제가 한 가지 자세에 두 가지 자세 이런 식으로 전에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아예 사주 과정을 계속 한다 그러면은, 음, 조금 더이 근육은 이렇게 활성화되는 의미에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음, 자세를 하나를 막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걸 하나 완성을 했어요. 근데 조금만 각도가 바뀌면 안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간의 각도가 바뀌더라도 가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음, 잠깐 해서 됐다가, 그 다음에 안 되고, 이게 아니고요. 계속 그 주변에 모든 근육들이 균형감각 있게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자, 카메라 앵글도 오늘을 조금, 약간 삐뚤고, <웃음> 잠깐만요. 제가 살짝만 맞춰볼게요. 네, 이제 조금 더 맞았네요. 네. 그러니까, 어, 이거는, 동작은, 실은 횟수는 더 많이 해주실수록 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것과 자 이때도 지금 이 엉덩이가 뒤로 밀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발을 뻗으려고 하면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뒤로 이렇게 밀리면서 허리가 숙여지지 않게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복부를 당겨서 그리고 앞쪽 허벅지 대퇴사두근의 힘을 사용해서 하나. 둘, 셋, 네,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네, 네, 이렇게 상체가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반대쪽 골반이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움직여주시는 게 키포인트겠죠? 네, 오늘 계속 해보세요. 오늘 내일이죠? 이틀 동안 좀 꾸준히 해볼게요. 자,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도요 하나, 잠깐만요 마이크가 자꾸 걸리네요 제가 뒤를 조금만 정리를 하고 해볼게요 자, 실은 무선 마이크를 쓰면 좋은데요 음, 아직 무선 마이크는 구입을 못했어요 조금 제가 다 장비를 좀 무선 마이크까지 준비하려면요 <웃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영상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어설프더라도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자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자 왼쪽하고 오른쪽에 힘의 차이가 느껴지나요? 네. 또 다시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반대쪽 가볼게요. 하나, 둘, 옆으로, 셋, 넷. 저는 약간 오른쪽에 살짝 힘이 약한 게 느껴지거든요. 허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근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단지 다리 짓기만이 아니고요. 이거 많이 하시면 허리가 강화가 되고요. 고관절하고 이 허벅지 라인, 그리고 무릎까지 여기도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중둔근, 여기 잘 사용해 주시면요. 네, 허리, 그리고 무릎 모두 강화가 됩니다. 하나, 좌우로 계속 가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 하나, 둘, 땀이 나실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뒤로 가볼게요. 뒤로 하는 동작 중심 잘안 잡히시면요 손 이렇게 한손 벽에다 놓으시고요 자 하나 한 발씩 가볼게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은 바깥쪽에 큰 근육인 엉덩이하고 이 전체 다리를 펴는 근육들을 모두 강화시키는 의미도 있거든요 자또 반대쪽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좌우 차이 느껴지신지 보세요.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 그 다음에 굽혀서 햄스트링 강화 동작이죠. 자, 발 뒤꿈치로 엉덩이 차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이런 동작이 이제 가능해지시면 제가 첫 화면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발이 뒤로 가서 잡고 나머지 손을 이렇게 앞으로 뻗는 이런 게 가능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햄스트링이 힘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굽혀서 이 자세가 어렵겠죠. 네. 여기가 많이 고관절의 공간이 가동 범위죠. 가동 범위가 이렇게 좁혀진 분들은 여기가 힘이 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뒤로 보내는 편한 동작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굽히는 동작에서 뒤꿈치로 엉덩이 차기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발을 잡고 이렇게 뻗어 나가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거거든요 네, 다리 찢기만이 아니고요 전체 어, 하지 쪽에 다리와 골반 그리고 허리까지 움직이는데 모든 기초가 되는 거예요 네. 옆으로 할때 다리 방향이 좀 앞으로 향한다고요? 네. 네, 복부 당기세요. 네, 땀 나요. 맞아요. 어, 어느 방향으로 갈때 무릎이 펴지는 게 중요한지 물어보시는 건가요? 방향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킴님. 자, 발목에 긴장도 필요한가요? 아니요. 발목은 긴장하지 마시고요. 골반만, 고관절만 움직이세요. 발의 힘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네. 지금은 발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만 쓰세요. 고관절. 네. 자, 옆으로 갈때 높이가 음. 자.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가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자, 또 반대쪽도요. 네. 네. 뒤로 갈 때는 어, 여러분들이 조금 굽혀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각자 이 어, 근육 상태에 따라서 일단 굽혀지더라도 뒤쪽에서는 이 엉덩이 근육하고 햄스트링을 더 사용해서 조금 더 들어 올려 보세요. 네. 네, 약간 굽혀지더라도 그냥 들어 올려 보세요. 이 네. 정도요. 네, 상체가 이렇게 숙여지면 안 되겠죠? 척추 라인 세워주시고요. 네, 그래요. 음, 앞으로 올릴 때 다리가 굽혀진다고요? 앞으로 올 때는 복부 당기시고요. 어, 지금 고관절이기 때문에 그냥 무릎 굽힌 채로라도 더 드세요. 옆차기 뒤차기 안 돼요 아 허벅지가 길어서 잠깐만요 아 허벅지가 길어요? 어, 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잠깐만요 발을 잡고 한발 펴는 자세는 된다고요? 그게 무슨. 앉아서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앉아서 한 발을 펴서 전굴자세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자, 옆차기, 뒤차기가 지금 이 고관절의 기본이고요. 손으로 발 잡는 거는 고관절 말고 다른 근육들이죠? 이렇게 이쪽이 다 관여가 되죠? 발을 잡을 때는 네, 상체가 관여가 되고요. 어, 뒤로 이런 이거 잡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요거 아, 하고 여기는 이제 지금 무릎 관절이 좀 한번 더 관여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상체에서 팔의 길이가 긴 분은 좀더 유리하겠죠 손으로 발 잡을 때 네, 네 이렇게 손이 지금 팔이 길이가 약간 짧은 분들이 있거든요 개인차가 다 있어요 저는 좀 팔이 긴 편이고요 보통은 한 요정도 네팔 길이가 한 요정도 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일단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충분히 발이 이렇게 내 발이 지금 보이시죠 엉덩이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팔이 더 짧아도. 근데 이제 고관절이 그만큼 뒤로 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손으로 발이 안 잡히는 거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시간이 늦어지니까 더 많이 들어오시네요. 자, 23분. 네. 그래요. 지금 오늘 이 동작이 되게 쉬운데 정말 중요한 기본 동작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해보시니까 막 땀나죠? 이거 유산소 운동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적으로 너무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서서 움직이시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시면 오늘은 좀 너무 늦게 시작을 해서 방송은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은 마무리해도 될것 같거든요 자 그래요 어, 앞으로 갈때 일단 무릎이 펴지지 않더라도 그냥 뻗으시고요 고관절을 이렇게 굽히는 동작이에요 네. 옆으로 갈 때도 최대한 상체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뻗을 때 이렇게 굽혀진다는 얘기죠 약간 이렇게 굽혀져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일단 이렇게라도 하세요 네. 펴지면 더 좋고요 네. 근데 굽혀졌을 때 엉덩이가 뒤로 밀린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얘는 다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골반을. 그리고 골반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올릴 수 있는 만큼 들어주시고요. 자, 옆으로 갈 때도 상체가 이렇게 흔들거리지 않게 골반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중심을 잘 잡고요. 잘안 되는 분은 손 벽에 짚고 요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겠죠. 네. 자, 뒤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중심 잘안 잡히는 분은 손 벽에 짚으시고요. 뒤로 가주세요. 네 시작할 때보다 그럼요 계속 하시면 이게 가동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정적인 하나의 동작이 아니고 계속 움직여서 자꾸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주변의 근육들 그리고 힘줄들을 다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어렵지 않고 잘 하실 수 있겠죠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할게요. 자, 화이팅!